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나쌤 김경은 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공급사를 관리하는 방법을 설명드릴 겁니다. 공급사라는 것은 여러분 쇼핑몰에 상품을 공급해주는 회사들을 각각 관리를 해서 내가 매입을 해오는지 또는 어떤 일정 퍼센트의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상품을 받아오는지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는 메뉴인데요. 자. 우리 스마트 모드 메인 화면에서 오른쪽 설정이라는 메뉴로 들어가 주십니다. 설정 메뉴 들어오시면 공급사 관리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 공급사 관리라는 메뉴로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에 등록이 되어 있는 공급사들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공급사를 등록을 할수 있습니다. 먼저 등록이라는 버튼으로 한번 등록해 보겠습니다. 공급사 명을 입력하는 칸에다가 제가 카페24라고 한번 입력 해보죠. 카페24. 그리고 정산 유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는 수수료형과 그리고 매입형이 있습니다. 수수료형 같은 경우에는 상품을 저희가 카페24에 있는 상품을 가져와서 몇 퍼센트의 수수료를 받으면서 내가 세일즈를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입형이라는 것은 내가 카페24에 있는 상품을 가지고 와서 내 쇼핑몰에서 판매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급사와 함께하는 계약의 형태에 따라가지고 이 정산 유형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해당하는 회사에 대한 주소 네, 그냥 임시로 이렇게 등록을 해볼게요. 담당자, 연락처, 그리고 이메일 주소까지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저장을 눌러줍니다 그럼 간단하게 공급사가 이렇게 등록이 되고요 해당하는 공급사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수정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공급사에 등록이 되어야지만 위탁배송 앱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으시니까 이 부분을 꼭 참고해 주시고 나중에 정산하실 때에도 공급사별로 내가 얼마의 돈을 줘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산 부분도 같이 관리할 수 있으니까 공급사 부분은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공급사 기능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